흐지오, 흐지오, 흐지오, 흐지오, 허지오허지요해지요지요이지똑같지술마지다고지오허지오허지오허지오허지요 흐지오, 흐지오, 흐지오, 어지오지요 흐지오, 흐지오, 마지오지요흐지지오지요 흐지오, 흐지오, 흐지오, 이지 이제 지대로지어 흐지오, 흐지오, 흐지요지지 흐지요. 흐지요. 자, 흐지요? 검정 거, 빨간 거, 노란 거 녹색으로 갑니다. 이어서 갑니다. 시작. 이산7 8우쥬 링슨 없이.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중국인이 음. 123 하는 것처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중국인은. 아, 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웃음> 아, 이렇게 가야 돼. 나 진짜. 어, 그렇게 가야 돼. 어, 진짜 아하! 그렇게 가나요? 어, 무조건처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없다고. 하면. 진짜 무조건 공부하는 학생은 어, 책으로 공부하는. 아니, 아니 정말 현지인들 어떻게 그래. 하나? 이게. 그래. 어, 그거야. 그거. 그래. 어, 그거. 아, 진짜. 진짜. 이 카페 야보 이렇게. 진짜. 그래서 정만 조금 그보다 덜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하고 더 잘하는거야 자, 더, 더 잘하는거야 자, 리응 리응 중사람이 놀래잖아 리응 리응 이리 리듬이 안가자 아, 알알 아, 삼삼스스우우렉렉시시바바 지옥 지옥 슬슬정 분만, 시작! 1삼지바 링스, 링스, 링스, 링스. 오, 이 어리, 어리, 얼, 어리, 머리라고 하면되고 알이에 알, 아인데 혀가 안다는 알인데 아, 혀가 알에서 아, 혀를 만드니까 아, 그러니까 소리가 얼로 들리는 거야. 근데 절대 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요 얼, 그냥 알인데 혀만, r. 어 그렇지. 음, r. R. 어. 근데 감히 들으면 얼로 들린다는 거야. 어. 뭔 아. 말인지 알겠죠? 아. 얼. 어 얼. 해 오우 음, 인데 얼로 들리잖아 왜냐면 음. 텅을 말서어 음. 좋아요 어개 개진해서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중사람도 어려워어려워어려워 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양양양양 노란색 양양두개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응? 그래서 잘안써 Oh, 오. y <웃음> b 말 걸어 a l a g 간 m a Balagoma. I see you. Oh, I see you. Balagoma. I see you. I see you. I 이제 어떻게냐. 도로 이제 도차표지판차 표지판을 을고 네. 네.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빨리 나와. 네. 네. 네. 네. 리 네. 네. 시작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아 C. C. C. C. C. C. 뭐가? C. C. C. C. C. C. C. C. 뭐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이리, 응, 치. 쪄, 쪄, 룸, 룸.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오 오칠, 야,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그러면 이제 여,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는 저거 그냥 여기다, 여기다 그냥 적는 거예요. 자, 시작. 해보라. 어, 땡링 어, 어. 어. 어? 잘 된다. 링, 링. 어, 일링일 어? 리, <목소리나> 스. <목소리나> 어, 어. 오, 아, 쵸, 쵸. 어. 일, 하나,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에 이어 이어 이오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봐. 이 초초 처음 보는 거구나. 천만생이. 아, 처음 보는 네. 거구나. 자, 그러면 자,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아, 린, 린. 모범생이 지금 거지. 누나 전화번호. 어? 뭐야? 누나 전화번호. 누나 전화번호. <웃음> 야, 이렇게 해서 다 전화번호 안 짜는 거야. 전 세계 학원 강사들이 다 귀신처럼 <웃음> 누나 전화번호 따는 거야. 자, 시작. 리리 리리. 어. 쇼링이. 어. 쇼. 6. 우스 야, 전국에 다 퍼졌다. 아. 아 야, 저는 나이 60. 60. <웃음> 나이가 60이에요. 오, 좋아요. 자. 아, 야, 복습 노와 신통, 신통 아프다. 네, 이... 신통마? 네, 신통마? 마음 아프냐고. 오케이. 네. 딴당. 딴당. 칸통. 칸통. 아이신. 아이신. 오, 하이나. 하이나. 포함. 포함. 포함나. 엄마 어, 포함됐냐고. 이번에 북경 가는데 빠오 엄마? 빠오 엄마. 오. 아. 니은이 있으면 ㄴ이 돼요, 이게요. 재밌어요. 그냥 간단해요. 자, 간깐 오, 간단 나왔어. 간단 간단 나왔어요. 젠. 젠. 간단. 간단. 간단. 어. 젠. 젠젠젠. 젠. 몌. 몌. 젠. 젠. 삐 연 연출 연출 연출 e n 연출? 연출 e n 연출 연출 e 연출 연출어 리를 빼야지 원 센센센센센타이센 현재 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이런둘이명 야. 이센타이이센타이센이센둘명 변화 변화. 现在现在今年今年今年今年明年明年明年明年明年明年明年明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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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엔 중재중재 중간이 뭐라고중지 중지엔 쫑+ 쫑쫑쫑쫑쫑쫑쫑쫑중쫑쫑중쫑중쫑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서한 커트 해서 쫑쫑쫑쫑쫑쫑간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쫑지쫑쫑쫑쫑쫑쫑쫑 이거 비빌 때이이 듣고, 이 해도 몰라 이다마 <웃음> 하는 거지 이 너무 이 곡이 이이 듣고, 이 곡이 듣고, 이곡